시흥 장현에헐스트 베뉴라는 단지가 나왔는데요 뭐 이게 분양가가 싸다 분양가가 싸다는 게 제일 이슈인가요? 그쵸?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그런데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 그렇죠 예. 몇 점이면 될까? 그리고 가점으로 되느냐? 사실 공공인데 <웃음> <웃음>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헷갈릴 수 있죠 그런 것들도 궁금하신 것 같고 그리고 주변 단지 대비해서 얼마나 싼지 그리고 좋은 점만 있는지 사실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넘버원 최악 전문가 박지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내집 마련 꿈을 함께합니다 탈취천원 박대표입니다 월룡입니다아네아대표님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네 해야 돼요 네. <웃음> 자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양가가 낮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쵸 렇죠 네. 그냥 당연한 사실, 분해가 음. 낮다 음. 대신 이제 얼마가 낫느냐 계산하는 거는 사람마다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거주 관련해서는 역세권인지 아닌지 역세권인가요, 15분? 어... 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예예 예. 저는 역세권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15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까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었잖아요. 아니. <웃음> 조용히 해. <웃음> <웃음> 오케이. 아, 네네. <웃음> 변했어 근데 네. 이 <웃음> 네, 송전 탑이꽤 가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 보면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여기가 워낙 분양가 싸다 보니까 요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야죠 네, 가점이랑 이런 것들 당첨 전략, 커트라인 이런 것들 이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장현이요 네 어, 분양을 5년 이전부터 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분양을 이루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장현지구라는 곳이 5년 전부터 계속 공급을 해왔는데 그쵸 이제 막바지다 네 막바지다 어, 입주한 것도 있겠네요 주변에 그쵸 이미 입주는 많이 했습니다 음 공급규모는 400세대급 네. 적은 편이고 네네. 문의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세요 음. 특별공급일 5월 2일 1순위 5월 3일 그 다음 당첨자 발표일 5월 10일 중요하죠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통역통장에 조건이 안 된다. 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없죠. 예, 공고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죠그 모집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바꾸면 못 쓰는 통장이 돼요. 음, 왜냐하면. 네. 현재 청약 저축에서 예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네. 종합 저축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대로. 네. 네.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두 가지 청약 통장만 쓸수 있죠. 음. 뭔 뭔가요? 종합 저축하고. 네. 어, 저축 통장. 종합저축이라고 하면 저희가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그쵸 플랜으로 보면 주택청약, 네. 종합저축 아 현재 아 가입 가능한 거어 네. 전문가 외자장사 순서 틀리면 안 됩니다 아 네. <웃음> 그 다음에 예전부터 가입이 됐던 네 지금은 가입 중단된 청약저축통장 음, 그쵸 음. 그거는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네. 숫자가 숫자가 없어지죠 네네. 자 그러면 통장 금액 그냥 네. 까놓고 먼저 얘기를 하죠 아 그럴까요? 네, 대충 어느 정도 돼야 비벼볼 만한 거예요 2300, 2400 듣고서는 네. 이렇게면 과천해야지. 과천 없잖아요. 과천 없죠. 네, 맞아요. 이렇게면 과천하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면은 위례야지. 해 그쵸. 위례는 끝났네요, 또. 끝났죠. 네. 강일하지. 강일도 끝났네. 강일도 음, 속상해. 속상하죠. <웃음> 어쩔 수 없이 이원기옥을 네. 모았잖아요. 원기옥을 모았다. 네, 네, 모았다. 금액을 모았다. 네. 네. 쓸까 말까를 고민하시는데, 네. 서울, 저기 동쪽 사시는 분들은 힘들 거고, 음, 생각보다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서남권에 계신 분들은 네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아. 여기가 지금 예정된 그렇죠. 곳이고요. 또 교통을 중요시 하시는 우리 박 대표님. 아, 예, 뭐, 자,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여기 시흥 능공역, 음. 여기 서해선, 음. 지금 개통했고, 다니고 있죠. 여기까지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네. 걸리는 거고, 그리고 월급 판교선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26년. 네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장곡역, 시흥시청역 이런 것들이 확정 네, 네 거의 확정이죠? 네 입주하면 은 아마 곧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네자기를에 그럼... 본직 하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거다 빼고 음. 그냥 시흥 능공역에서 음. 얼마나 걸리는지 중요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네. <웃음> <웃음> 경기도민 입장에서 출퇴근을 항상 네.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웃음> 버스와 지하철, 이 최단거리에 최단, 최단 굉장히, 굉장히, 예, 주의가 깊습니다. 아. 아시죠, 여러분들? 아, 지금은 부자신데. 지금. 상관없죠. 아,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경기도에 살잖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웃음> 강남에 엄살. 살고 싶다. 엄살은. <웃음> 강남 아니면 서울 안올 거예요.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웃음> 곧 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게 뭐죠, 지금? 8-1인데, 네. 단지에서 보면, 그 이따 보실 거지만, 왼편에 네. 정류장이 있어요. 네, 단지 네. 네. 단지 바로 옆에. 그렇죠 네. 평일 배차 간격은 괜찮아요. 8분에서 20분 정도면. 8분에서 20분이면은 긴거 아니에요? 어, 막 5분, 4분 이런 것들은 진짜 없잖아요. 아, 별로 없네 10분 없네요. 전후라고 보면 괜찮고요. 어... 어차피 제 스마트폰 어플 보고 확인하니까 도착 5분 전에 나가시면 되고 10분 전에 나가시면 음... 되니까 괜찮고요. 네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금강 장염 펜테리움 다음에 한여월 초등학교가 지금 분양하는 단지 옆단 네네. 옆, 옆이에요. 네, 예, 거기 정류장을 타고 한정거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여울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분양하는 곳 네. 거기서 바로 인근에 있는 거고 요, 네. 여기 여기 정차 정거장? 네, 정거장이죠. 네, 정거장이. 도보로는 15분인데 네. 어, 이렇게 한정거장이면 신호 걸리고 걸리고 하면 5분 어, 내외로면 당, 도착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역까지 도보로는 15분. 네, 하지만 버스를 타면 5분 한정거장. 그럼 8분 기다렸다가 3분 타면 15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편하게 아, <웃음> 추운 날 더운 날 있잖아요. 아, 네, 땀 나고 아, 그, 막 기막고 아, 그렇죠. 막... 자 위치가 지금 퍼스트배뉴 여기고요. 네, 네. 아 바로 옆에 있군요 그쵸? 초등학교가. 네 종류장 정류, 여기가 오. 아니라 여기죠. 근데. 아 여기군요. 네네 네. 여기서 쭉 올라간다. 네 3번 출구까지 한 번에 간다. 아 제가 보면 도착 시간은 비슷하지만 편의성이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 저 같은 사람은 버스 타야됩니다 왜요? 근데, 근데 몸무게 나가는 사람들은 나도 타야되는데 지금 날씨에 땀나거든요 <웃음> 평지만 걸어도 땀이 막 송글송글 미칩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속상해 <웃음> 안 나고 싶다 땀. 제가 아까 응. 처음에 서울은 좀 멀지 않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칭을 해주셨어요 네. 신도림까지는 한 시간이면 간다 한시간이면 가는 게 아니라 42분 걸리네요 능곡, 소사, 신도림 한 번만 갈아타면 되고요 네네 제가 이제 수원에서 구로로 출퇴근할 때 네. 버스 타고 1호선 타고 네. 또 버스 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아 회사까지? 네 회사까지 경기도민의 애환을 네. 10년간 경험한 입장으로서는 네. 훌륭합니다 아 이게 42분이면은 도어 투 도어로 하면은 진짜 1시간 정도면은 네 1시간은 5분 이 정도 그렇죠 어, 5분에서 10분 정도 어. 이 정도면은 갈만 하다? 갈만 하구요 음. 서울역까지도 보시면 한시간이 걸리는데 소사역이 1호선이잖아요 네네. 1호선의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능국 서해선까지 서해선에서 소사까지 그 다음 소사에서 움직이는 음. 서울 내접근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 서쪽에 있는 일자리들은 그래도 접근성이 갈만 하다 그렇죠 한시간 정도 걸리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동, 동쪽에 동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 동쪽에 그래서 여기 한번 임장 가려면 엄청 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대중교통도 멀고 차로도 멀어요 근데 전 그거 아세요? 수원 살잖아요 네. 서쪽이든 북쪽이든 동쪽이다 똑같은 거 아세요? 오 중심이라서? 네. 아니요 막바 <웃음> 외곽이라서 아, 대충 넘어가려고 그는데 <웃음> 반원을 원을 그리면 <웃음> 아니, 저기, 속상한 게 훨씬 부잔데 <웃음> 갑자기 아, 네. 길바닥에 몇시간을 왔는지. 네. <웃음> 자시행장현지원는 그러면은 여기가 분양이 끝나고 나면은 이후에는 별로 네 거의 없다고 봐야되죠 거의 되죠. 없다고 봐야된다어 네.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네 송전탑까지 보고 갈까요? 네 보고 가시죠 네. 우리 부지가 여기에요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곳 그렇죠 네. 철탑이 여기 있죠 거리가 약 400m 됩니다 음... 이거 분양할 때가 더 논란거리였어요 실은 동원 로얄도 음, 그2차인데더 가깝잖아요 여기랑 그러네요. 여기랑 어, 이 위에도 뭐 단지가 있는데 여기 LH도 가깝네요. 네, 가깝네요. 아 그럼 그이 일대는 리시빌도 있고 네.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지금 철탑. 찰탑. 철탑이잖아요. 네. 어디든 그냥 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중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 음. 지중화 계획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산지라서 그런가 봐요. 지주화는 음. 그래도 좀 평평해야 되는.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추가로 필요해져서 추가로 뭔가를 하면은 그때는 지주화가 되는데 음. 이 철탑들은 그대로 음. 유지가 된다. 철탑이 주는 어떤 그런 뭐랄까? 유해성. 유해성 그런 것들은 입증된 게 없지만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도 <목소리> 있죠. 있죠. 예, 예. 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달하는 거는 음. 선택의 지금 과정이니까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알고 선택을 하셔라. 자 주변 로드맵도 한번 볼게요. 확실히 언덕이라서 보이진 않는데 고층에서는 네네. 확실히 보이겠네요 아 응. 철탑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렇죠, 철탑 그리고 딴데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어, 어 그럴까요? 네. 어, 오 좋네요 오 지금 퍼스트베뉴에서 예 한열초등학교니까 한열초등학교 바로 아 예쁘다 깔끔하네 그다음에 네. 이 길이 버스 길이겠네요 음어 좋은데요? 음 신도시 느낌 나네요 음 오른쪽은 네. 이제 상업지 제가 시흥장애인주의고몇년 전부터 계속 갔다 왔다 하거든요. 네. 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로드뷰로 보니까 네.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때는 진짜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음. 지금 뭐가 많이 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걸어다니면 아파트 숲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상가주택들 보면서 재미가 네네. 좀 있어 보이네요. 아, 이쪽 단독주택이랑 상가주택 부지들, 예.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이렇게 가도 이제 능곡 3번 출구 쪽이 이쪽이죠. 여기에 능공역은 인근이에요? 예 인근 좀 더. 여은 어디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어. 얼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겨있가 빤듯빤듯하니 크네 괜찮네요 예. 예. 장애분들은 네네 도대체 어디서 먹고 마실까? 아 네. 그런 어떤 쇼핑 인프라 그렇죠 여기가 바로 플랑드르 오 시흥 플랑드르 네 예를 들면 저기 광교에는 아보니 프랑이 있다 좀 장... 그리고, 네. 봉탄 이신도시에는, 저기 어, 아비뉴 아, 아, 프랑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왜요? 규모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잖아요 어... 나중에 들어와야죠. 약간 더 네덜란드 집 같다. <웃음> 그러네요. 어, 그쵸. 어. 네. 또 예전에 왜 이렇게 좁게 지는지 아시죠? 몰라요.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알려주세요. 예. 아, 아니에요. 안착안할게 아, 빨 아, 아, 알려줘. <웃음> 빨리, 빨리 뭔데. 기억 안 나서 그래, 진짜로. 아, 옛날에는 이, 이 돌에 접한 면이 이 창이 좁을수록. 아, 창세. 네, 창세. 세금 그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쵸? 아, 그것 때문에. 이 구분상가 분양은 네. 전 세계에 어떻게든 이렇게 분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죠 지금 보니까 다 공실인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아, 어떡해. <웃음> 웃으면 안돼요 웃으면 안 돼요. 오시면, 아, 아, 네. 아, 근데 이게 지어진 지 네. 얼마 안돼서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쵸 지금은 몰라요 지금 음.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는 음. 찼다 음. 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데 비싼 데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내려서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임자 가 나타날, 나타날 때까지 그쵸. 기다리죠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이것. 음. 어쨌든 동네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가 이편한세상 브랜드를 달았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음. 거라서 네. 무니처는 시흥도시공사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 네. 이따가 다시 요약을 보겠지만 일단 5억이 안되는 금액이다 음. 중요한 거 입주 예정 짧죠 오 24년 8월이네요 2년이 2년 정도만 남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일단 네. 공급 네. 보면 84ABC 나와있고요 네. 특별공급도 똑 동일하고 음. 여기는 84 이하기 때문에 네. 모든 특별공급이 다 들어가 있죠 일단 네. 음. 일반공급이 작은 거는 공공분양이라서 음.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약과열지역이에요. 네. 조정대상지역이고 전매제한는 6년, 거주의무 3년 필요하고 네. 예비 300%까지 뽑습니다. 중도금 60%까지 대출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5 0 네. 나오나요? 일단 50%고 네. 서민실수요자 요건 들어가면 네. 60%까지 가능할 거예요. 네. 일부 분들은 6 0를다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발코니가 착하죠? 음. 공공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 옵션가는 개별로 네.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다 넣어도 2천만 원 이내이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옵션 많지 않아야 할 텐데? 많, 많지 않을걸요? 그 다음 가격 비교들 많이 하실 텐데, 자, 이제 얼마나 버느냐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옆에 있는 단지들 보시면 네. 약간 눈이 혼란스러워져요. 오. 왜냐하면 여기가 네. 대부분 2020년도 입주했고, 2021년 입주했고 그래요 아 그럼 아직 2년이 안됐구나 안됐죠 그렇죠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어. 거래된 거 보면 작년에 네. 거래된 5월달 음... 6월달 거래량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오히려 이 15년 된 아파트가 구축인데 네. 같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가격대가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15년을 하방을 보고 네네. 현재 가격에 네네. 나머지 신축들은 내부 호가 보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된 아파트들 이하로는 아마 안 떨어질 거다 라는 네. 게 대표님의 의견 네, 무조건입니다 아, 아 무조건이에요? 네, 그 정도는 당연하죠 아 알았어요 네. 멋있어 멋있어 <웃음> 멋있어 알았어요 해당 부지가 여기가 있고요 네, 네. 그 시행 장인에서 가장 1등 아파트라고 불리는 센텀이 있습니다 제형 편의점 음... 예. 뭐야 10억이에요? 호가예요 여기서 네이버를 잘 들여다보면 네. 9억대에서 11억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네네. 일부 이쪽은 8억 5천 이렇게도 나와요 어... 그러면 얘는 5억을 일단 잡고요 네. 가격 기준을 8억 5천 잡아도 네. 근데 한 70%가 싼 거죠 하.. 이게 인기 있는 유튜버들 좀 어그로 끄는 것 반값 네. 시세 차이 얼마야? 6억 뭐, 이런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도. 저 블로그에는, 예. 네. 반값이라고 씁니다. 아, 반값이었어요? 네. 유튜브는 어. 약간 순한맛 가야 되고. 아, 블로그는 매운맛. 아, 매운맛. 네, 순한맛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음> 아, 예. 채널을 쓰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능고 신한 인스비에 보면, 6억대에서 8억. 이건 호가겠지만, 네에. 34평 가격이 최저 6억. 저층까지 나와 있다. 잠깐, 이게 아까 15년 된 아파트? 그쵸. 오. 어... 15년 된 아파트가 6억이니까, 네. 신축은 훨씬 더, 강점이 있을 거다, 네. 가격이. 최저가가 6억인 거예요. 1층짜리 뭐 이런 거. 음, 알겠어요. 네, 그러면 중가가 7억을 잡아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럼 대표님이 판단하시는 지금 시세는 10억이 넘나요? 예, 네, 이위 단지는 10억 가도 되고요. 네, 네. 여기는 적어도 8.5억 이상 가도 됩니다. 아, 순한 맛. 순한 맛? 네. 순한 맛으로 해도? 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25층까지 되어 있고요. 네, 네. 동호수 배치도 보면 네, 네. 훌륭하죠? 훌륭하다는 게왜 훌륭하다는 거예요? 남동남서 아, 향이 예, 예향 음. 어쩔 수 없이 이런 네. 타워형 같이 보이는 거는 네. 북서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따 평면도 같이 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서 잠깐 보면 네. 어, 생태연못 있고, 잔디광장, 음. 놀이터 특히 이런 신도시는 네. 더잘 꾸며놓죠 잘 꾸며놓죠 네. 서울보다도 계속... 더 예, 제가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간다는 무슨 네. 말이에요? 직방을 계속 가집니다. 아. 예. 신도시 좋죠, 그래서. 아, 예. 신도시, 아축 직방 언박싱. 네, 직 맞나요, 제목? 네. 채, 채널 제목? 네, 채널 이름? 거기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이제 자랑스럽잖아요. <웃음> 유명인 옆에 있으니까. <웃음> 좋지. 84A 타입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고요. 북쪽은 이제 확인하시고요. 음흠. 평면을 보면은 얘네가 퍼스트 베뉴면은 이 편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음. 이 편한 세상만의 약간 특징이 있어 음. 이 편한 세상 보고 있나? 어.. 죄송합니다 네? <웃음> 현관펜트리가 엄청 커 엄청나네요? 네 대신에 발코니가 없어요 이게 특별한 무슨 형태라고 보인다면서요 이게 C2 뭐. 하우스라는 네. 뭐 그런 건데 맞나? C2인가? 어쨌든 그래요 네. 네.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포베이에다가뭐 다른 것들은 조, 뭐 비슷한데 특징이 현관팬트리가 어마무시하다 드레스룸 어마무시하다 음흠. 여기 뭐 붙박이장이겠죠. 음, 그리고 주방 공간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요. 으흠. 여기 아마 6인용 식탁이 들어갈 거예요. 네. 마, 제 예상이 맞다면. 으흠. 그래서 요런 것들이 포인트. 음. 대신에 발코니가 없다. 빨리 어지다 말려. 어떻게 되세요? 네? 선호하세요 아니면 기존 평면에서 좋아하세요? 네. 대림 좋아죠. 네. 저는 이거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어차피 식물을 안 키우거든요. 네, 네. 음. 그다음에 전동 네. 건조대가 네. 내려온다고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많이 안 쓰게 되니까. 그쵸. 음, 맞아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안 살아가서 모르겠어요, 데 그리고 이게 그, 보통 발코니 옆에, 네. 대피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짐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원래는 쌓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바닥 탈, 겨울에 보면 맨발로 이렇게 탈 지들면, 아 차가. 네. 짐가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현관 패트리. 아, 따뜻합니다. <웃음> 이제 대피 공간 여기 있겠죠. 하양식 네. 그 사다리로. 음, 어쨌든 좋다. 응, 음. 네. 이건 진짜 좋아요. 그쵸. 네, 네. 8, 4, B 타입. 이건 무슨 형이라고 해요? 갓형? <웃음> 갓 타입? 그러게요. 가타 네, 여기 네. 네. 예술의 전당이 생각나네요. 생각 예, 네, 뭐, 뭐가 생각나요? 예술의 전당 아, 예술의 전당 네. 아, 오. 좀 초등학생 때좀 뵀습니다. 아, 네. 네. 지적이죠. 네. 네. 자, 똑같이 포베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보통 여기 있는 타입들은 음. 마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연부 네. 때문에. 그렇죠. 마통풍이 <웃음> 되는 구조다. 음, 네. 잘 빠져 빠졌네요, 정말. 네, 그래서 구조는 <웃음> 좋다. 그리고 향도 네, 남 남이 들어가죠. 네, 남동이니까. 자, 8사 C 타입. 보통 보실 때 난해하다는 표현 쓰시는데, 네. 음. 안 난해하다, 덜 난해하다. 저는 대림 평면을 많이 봐가지고, 음. 저는 괜찮게 느끼고 있어요. 음. 일반 분들 보시면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음. 향이 일단은 좀 보셔야 되는데. 북이 일단 좀 들어가죠 음. 네. 북서가 들어가는 작은 방두 개가 그렇죠 네,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 어, 이런 것들은 좋아요 드레스룸 빵빵하게 에이. 그래도 원래 없는 경우나 진짜 작건, 작거든요 건 예. 그리고 드레스룸 여기 또 있거든요 형광팬트리도 음. 아까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크거든요 주방도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 이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분리돼 있죠 그렇죠 예.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음. 다만 아쉬운 거라고 하면 타워형이라고 하면 은 이면창이 좋거든요 음. 근데 이건 이면창 구조가 이제 안 나오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좀 아쉽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려야죠, 팁. 아, 팁? 네. 이걸 다시 한번 갖고 온 이유는 네. 이 숫자를 눈에 익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눈에 익으면 뭐가 좋죠? 아, 당첨자에 굉장히 어렵구나. 아. 네. 일반 좀... 공급이 15% 네. 정도밖에. 그쵸. 안 되는 거잖아요. 오, 오셨네요. 아. 우셨네요이 어. 아, 정도는 외워줘야지 <웃음> 짝밥이 있는데. 네. 네. 여기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이잖아요. 콤보란 말이에요. 음. 그죠 예. 네. 그러면 시흥 당해가 30%. 시흥이 네. 네. 거주하시는 분 배정물량이고요 경기 6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20% 음... 그 나머지 수도권과 경기 6개월 미만이 50%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서울도 지원 가능? 가능 인천도 가능? 가능 다 가능 다 가능 예, 네, 그렇죠 수도권은 다 가능 다 가능 네 좋습니다 그런데 1 0세대를 분양하잖아요 네. 3개, 2개, 5개란 말이죠 아 14개, 39개 여기서 비율 곱하면 진짜 몇개 안됩니다 그러네요 예. 네. 아... 어... 나누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음... 그나마 좀 많아보이는 게 얘네들인 거죠? 네다전을 신특, 생초 그래도 네. 똑같이 3대 2대 5로 나누고 이거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네,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까 네. 여기에서 네. 어, 일반 공급은 가점이 몇점 정도면 은 당첨 가능해요? 가점이 아니죠 그럼요. 예치금이죠. 아 예치금이군요. 네, 공공분양이니까 네네. 여러분들 많이 예. 공공분양에서 몇 점면 당첨돼요. 이거는 네네. 다른 질문이에요. 아 그럼 공공분양에서 몇 점이 당첨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그렇죠. 다자녀 특공 그렇죠. 그데 이제 가, 점수가 있는 거, 네. 점수가 있는 네. 거. 네. 다 특공은 1 0 0점 만점이고, 네네. 신혼부부는 1 3점 만점. 십삼 점 만점. 자, 저희가 신혼부부 특공만 모두 모아서 정리한 네. 영상이. 곧 나와야 입니다 아, 네. 찍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웃음> 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어, 서울 청약자들의 고민이었던 웰카운티 공공분양에서 커트라인 볼게요. 최근에 분양했던 거 커트라인인 거죠? 그렇죠. 네. 74타입이 최저 2140, <웃음> 어, 842, 거의 2200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럼 이거보다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저는 높게 간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면 네. 저희 같이 아직은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젊어도 부모님의 해안으로 20년 전에 가입한 통장은 네. 월 10만원씩 부었다고 했을 때 2,400 사이잖아요. 아 그럼 가능한데 마흔인데 20년 동안 부었다. 네. 그러면 가능하다. 그렇죠. 음. 그렇지만 주택청약 종합조출 갖고 계신 네. 월 10만원씩 부으신 분은 당첨불가. 네. 왜요? 그거 가입을 받은 지 15년이 안 됐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월 10만원씩 해도 2천만원 못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어... 그래서 청약저축가입자만 당첨이 네. 되실겁니다 청약저축가입자만 네. 아, 만능통장은 안되고 그렇죠 어... 그 다음 이제 사전청약에서 했던 3기신도시 이 청약지들이 비교할만해요 뭘 갖고 왔냐면 74, 84, 음... 네, 30평, 34평 위주로 갖고 왔어요 네네. 컷을 보면 복정, 뭐 남양주, 진접 2천 넘어가죠 네네. 남양주, 왕숙에서도 2천 넘어가죠 음... 2천 넘어갑니다 파주, 운정도 그 다음 삼기 신도시 3사자 이런 거 굉장한 자료인데 여기서 다 풉니다 이게 왜 굉장한 자료라면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면 여러분들다볼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정리한 거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정리했죠 아 그니까 러예네 <웃음> 예, 예, 대표님 말도 좀 꼬였어 네 타이핑을 직접 예, 했습니다 예, 네, 네. 그 다음 예쁘게 잘볼수 있도록 이제 시각까지 네. 한 건데 네. 하남교산 인기 있는 지역이지만 이제 또 20평대는 음오 20평대밖에 음... 없어서 또2400 가까이 네. 왕수 2200 고향 창릉 2,400 넘었죠? 2,400 넘었습니다. 하... 고향 장릉 2,300.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안 되겠네.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2,400 정도가 음... 좀 당첨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응. 이제 신혼부부 특공. 아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네. 여기 눈점지쭉 보세요. 네네. 보면 11점 전후가 많이 보여요. 아... 10점, 11, 12점. 네네. 저는 11점이면 그나마 좀 해본 짓 하다. 신혼부부? 네, 신혼부 네. 특별 공급. 다자녀는요? 다자녀는 한 80점 이상. 아, 굉장히 높은 네. 커트라인이네요 네, 시흥당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도 되는데 예. 네, 수도권, 수도권 기...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네. 뭐 어떻게 어, 추천할만한 단지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가고 싶은 단지잖아요 하지만 너무 운이 좁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좋습니다 예, 좁아요. 좁아요? 좁아요 네 좁아요 <웃음> 아, 네. 아, 네. 생초 알겠습니다. 추첨을 네. 노리는 것 외에는 네. 스펙이 굉장히 좋아야 되니까 음, 네. 일단 넣어보고 그냥 기대는 하지 말자. 아, 그냥 되면 로또다. 네, 되면 로또다. 다만, 송전탑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제 김치국만 마시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응. 네. 아, 이거 되면 어떡하지? 송전탑 응. 때문에? <웃음> 어차피 안 돼. 약간 이런 단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대한민국 넘버원 청약 전문가 박지미 대표님과 함께 시인장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에요. 네, 생색 내려고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죠? 네 좋아요 누르셨죠?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시청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살십 채널 박 대표였고요. 월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nchanted by your ways In the magic of your eyes I'll become lost in their spell